오늘 제 라이브 주제는 어 제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쇼핑몰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에 대한 음 저만의 정답? 어 제가 생각하는 정답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음 고리타분한 이야기 안할 거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거는 쇼핑몰을 창업을 했다. 라고 하면 보통은 사업자부터 내는 거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업자부터 내는 것이 어, 맞죠 근데 사업자부터 내는 거나 안 내는 거나 뭐 그거는 플랫폼 입점 어디다 하냐에 따라서 사실 되게 달라지게 되고 제가 어, 저희 어 수강생 분들한테는 자주 나눠 드리는 파일 중에서 쇼핑몰에서 해야 하는 업무들이 있어요 그런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파일이 엄청 많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조만간 다풀 건데 그 중에서 제가 주로 많이 이렇게 이건 꼭 써보세요 라고 하고 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쇼핑몰 할일 리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쇼핑몰에는 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 누가 뭐돈 벌었다 카더라 뭐 요즘에 쇼핑몰 가지고 뭐 일이 만들어준다 카더라 뭐 이런 얘기 쭉 들었을 때 어? 음? 어? 쇼핑몰 쉬운 거야? 라고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많은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유튜브에 정보는 많은데 어떤 것부터 봐야 되지? 무엇을, 안, 뭐 뭘부터 해야 되지? 상품도 있어야 될것 같고 뭐 등등 굉장히 다양한 생각이 들죠 아이님 크빌, 크브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런 할일 리스트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옆쪽에 체크를 해나가면서 내가 며칠에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쇼핑몰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쇼핑몰을 여는 사람들이 이걸 쳐다보면 와 진짜 할일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서 오히려 좀 포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 파일만 딱 보자마자 어,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부분은 쇼핑몰 창업자가 된다면 진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어 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들 뭐 저의 기준에서 설명드리는 거고 절대 광고 없고요.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지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어 그리고 연홍님 그리고 에이디아헐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그렇게 정리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 드릴게요 저는 쇼핑몰을 한다 라고 하면 어 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한 9가지 정도는 신경 써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컨대 말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일단 여러분들 이 쇼핑몰을 시작을 하신다 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필요한 건 상품 찾는 거죠 상품을 찾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품을 사입을 하고 그 해당하는 상품 좋은 걸 찾았으면 사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촬영을 하고 디자인하고 상품 등록을 하고 어떤 플랫폼에 할지도 봐야 겠죠 그리고 마케팅을 하고 배송을 하고 CS하고 세무하고 기타 등등의 또 인증이 필요한지 신고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또 법률적으로 뭐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뭐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어 내가 이걸 다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첫번째 단계부터 한번 짚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상품을 도대체 어떻게 찾는가 라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상품을 찾는 거는 방법이 좀 여러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메모장에 한번 같이 적어가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상품을 찾는다 간단하죠 상품찾기 자 상품 찾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번째 아주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위탁 도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런 다양한 도매 사이트도 있어요 이런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상품을 찾는 거의 첫번째고 어 이거는 주는 거를 그냥 내가 쭉쭉 파는 거잖아요 근데 두번째는 내 상품을 뭐가 잘 팔리는지를 키워드를 통해서 키도 키워드 파악할 거예요 그래서 잘 팔리는 상품 무엇이 있는지 조사하는 거뭐 요렇게 진행을 하는데 저의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어, 제일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일단 시장부터 한번 확인을 해요 어떤 시장을 확인을 하느냐 처음에 네이버 트렌드에 갑니다 첫 번째 스텝 네이버 트렌드 랩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자 여기 쇼핑 인사이트라고 하는 곳에 여기 분류가 이렇게 나와있어요 분류가 나와있는데 그 전에 데이터 홈으로 한번 가볼게요 데이터 홈으로 가보면 은 해당하는 분야별로 해서 인기 있는 키워드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뽑아주는 게 일간, 주간, 월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1년치의 자료를 보실 수가 있고 해당하는 카테고리는 대분류의 카테고리로 해가지고 인기 있는 거 10개까지만 나타내지는데 어 해당하는 분류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세부 통계 자료를 이 안쪽에서 또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인기 분야를 먼저 보는데요. 인기 분야를 선택을 해놓고, 제가 관심 있는 곳, 패션 자파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패션 자파를 선택을 했더니, 음, 자, 주, 월간을 한번 볼게요. 운동화 숄더백 단화 스니커즈 등등등등 그리고 운동화 단화 부츠 숄더백 등등등등 등등등등 등등등등 나오는데 제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게 운동화 하면 탁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어요 단화 하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어요 숄더백 하면은 탁하고 떠오르는 언뜻 지나가는 브랜드는 있긴 하지만 아주 이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좀 사실 크게 안 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숄더백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 숄더백이 생각보다 순위가 다 높아요 그죠? 거의 3위를 부동으로 패션 잡화에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숄더백을 좀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봅니다 숄더백을 이렇게 눌러서 1년치의 자료를 볼 건데 여성가방 안에 숄더백으로 들어가고 있고 자 조회하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1년 내내 잘 나가네요, 그죠? 이건 트렌드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고 이 숄더백 키워드 안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인기 키워드 1위는 에코백, 그 다음에 버킷백, 프라다 가방, 셀린느, 쇼퍼백 등등등등이 나와요. 자,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를 쭉 한번 봅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봐요. 뭘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가벼운 마음으로 보면 에코백, 버킷백, 숄더백, 쇼퍼백, 그리고 숄더백, 호보백이라고 하는 키워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이 키워드 안에서 지금 되게 인기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장에 내가 들어가도 될까, 안 될까, 이거 좀 약간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1차적인 부분이에요. 제일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고, 이거를 통해서 저는 네이버 쇼핑을 하는데, 네이버 쇼핑에 가가지고 네이버 광고를 보죠. 광고. 네이버 광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이디 로그인 해가지고 확인을 하면 되는데 사실 요건 좀 번거로워가지고 저는 주로 들어가는 게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사이트 이용해서 네, 돈을 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도 사용하실 분 있으시면은 한번 네, 여기 어플리에이트 코드 있으니까 무료로 네, 이용 한번 해보시면서 가입해보시고요. 제가 뭐 했었죠? 쇼! 아까 슈퍼백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호보백이라는 키워드는 제가 처음 본 키워드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호보백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아이템스카우트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호보백 자 여기까지가 상품 소싱이에요 상품 찾는 방법 어, 키워드 되게 좋죠 근데 그에 비해가지고 상품 수는 되게 적은 편이 정도면 은 패션 잡화 쪽에서는 되게 적은 편이죠 그리고 이 예, 연관 키워드로 들어가 보면은 후보백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이름이 있을까라는 걸 보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앞쪽에 브랜드를 좀 붙이는 경향이 있고 네 키워드에서 여기 승부가 나지 않는다는 거를 키워드 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들은 무엇을 사고 있는지 그래서 경쟁 판매자들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을 가지고 디자인을 보면서 유사한 디자인들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찾아서 네, 좋아할만한 디자인의 상품들을 최대한 찾아가지고 이 키워드에서 어느 정도 좀 판매를 해주시면 괜찮은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찾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지금은 네이버 트렌드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찾는 방법이고 두 번째 데이터를 찾는 방법은 위쪽에 보면 아이템 발굴이 있어요 저는 좀 전에 들어왔었던 게 네이버 트렌드 쇼핑 인사이트를 통해서 아이템 발굴을 해봐가지고 여기에서 키워드를 찾아봤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아이템 스카우트 자체에서 그냥 알아보는 겁니다 아이템 스카우트 자체에서 위쪽에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생활 건강 쪽에서 요즘에 굉장히 관심 있는 게 낚시 쪽에 관심이 조금 있는데 낚시는 여기 안 들어가네요 어, 정원 원예용품 원예용품 한번 볼게요 원예용품으로 어, 최근 30일간에 있었던 걸 한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색수 대비해서 상품수가 아주 뭐 여긴 보면은 근데 이 해당하는 카테고리 자체가 전체 검색량이 그렇게 높은 곳은 아니라는 게 어우 좀 보이네요 이 핑거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브랜드인가요? 상품인가요? 음.. 요 나무 그걸 얘기하네요. 네, 이런 키워드들 발견해가지고 이제 이런 걸 발견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죠? 다음에 다음 단계는 바로 여기 에 있는 상품 사입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키워드까지 조사를 했으니까 옆에 있는 사입 단계로 가가지고 내가 어떤 상품이 잘 팔리는지를 찾았으니 이 상품을 나한테 줄수 있는 회사들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생, 생각을 했을 때 조사를 했는 걸 가지고. 맞는지 틀린지 이런 거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판단이 다 됐다 라고 하면 이 상품을 나한테 줄수 있는 자가 있을까 없을까를 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발품을 팔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는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해서는 다 뒷조사를 해야 됩니다 상품페이지에 다 들어가서 회사의 원산지가 어딘지 그리고 이 회사 상품 한번 사보고 그리고 이 라임나무 묘목이라고 하는 핑거 라임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묘목을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재동 꽃시장이라든지 아주 단순하게 저도 잘 몰라서 이런 묘목을 판매를 하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혹시 집 주변에 있으면 한번 들어가가지고 이런 건 얼마 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러면서 상품을 조사를 하고 소싱하는 철을 찾아냅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도매 사이트들을 되게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도매 사이트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도매 사이트들 딱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엄청 엄청 많이 나와요. 네, 이런 데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도매 사이트에 대한 내용들도 보셔도 되고, 여기 도매 사이트 리스트도 이렇게 올려놨는 분도 계시네요. 저도 이거 지금 올리려고, 네, 이렇게 사이트 만들려가지고, 올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네, 저희가 모아놨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음, 티스토리? 제가 티스토리 글을 하나 써놨는데, 그글 링크를 드릴게요. 도메 사이트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어 페이지, 네 제가 링크 드릴 건데, 네 여기에 가셔가지고 보시면은 제가 위탁 사이트 리스트 쭉 올려놨어요. 네 이렇게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도매 사이트에 가가지고 혹시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찾아보는 거예요. 일단 제가 찾아는 곳에서는 묘목을 파는 곳은 저는 발견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일단은 화분이나 이런 거에는. 그래서 인테리어 소품 쪽으로 판매를 하는 다른 도매 사이트도 한번 찾아보죠. 여기 처음 보는 사이트라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와 가지고 어 상품 중에서 내가 팔고 싶은 상품이 있는데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상품의 어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도매 사이트에 가입해 가지고 이 해당하는 상품이 내가 팔만 한지 안 한지 다시 아이템 키워드 조사를 해 가지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도매 사이트를 회사를 찾아 가지고 도매 사이트에서 내가 지금 괜찮겠다 라고 생각하는 키워드의 상품이 있는지 없는지 찾는 거한 가지 방법이었고 그 다음 방법은 사실 좀 전에 봤던 화분 그 원예 쪽 이런 쪽은 사실 우리랑 잘안 맞죠 일반 공상품을 찾았다면 사실 조금 더 어,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키워드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이템 발, 발굴에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해보는 거는 음... 제가 자동차 용품을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자동차 용품을 검색을 해 가지고 지금 제일 인기 있는 게 스노우체인 지금 제일 인기가 있네요. 스노우체인 찾을 수 있을까? 음, 네 좋아요. 자 스노우체인 요렇게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 브랜드 상품인가봐요. 그렇죠? 음, 요거 같은데 제가 요거를 잠깐 캡처를 뜨겠습니다 캡처를 떠서 자이 상품을 제가 이제 팔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외도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사이트에 가 가지고 해당하는 상품이 있는지 없는지 찾기 위해서 해외는 1688이 제일 좋습니다 1688 사이트에 가가지고 해당하는 상품의 사진을 여기에다가 삽입을 해주세요 그러면 똑같은 상품이 만약에 나왔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똑같은 상품이 다 나와있죠 자 이제 이런 상품들이 있으면은 이 상품이 지금 75 얘가 제일 싼것 같네요 아이 사진도 지금 다 똑같고, 모든 것이 다 거의 같은 것 같아요. 75위엔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의 가격이, 어디였나? 여기, 그죠? 54,000원? 그러면은 얘가 75위엔. 그러면 우리는 환율 계산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음, 또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어, 키워드 조회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음. 키워드 조회 리스트, 어디 갔지? 32가 어렵군. 네, 여기 와가지고, 네, 여기에다가 쓰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지금 관심 있는 상품이 이 스노우 체인이었고, 이 스노우 체인이, 어, 아까 75 위엔이니까, 여기 밑에다가 음 이제 환율 185엔이라고 대충 한번 써주고 제품 단가 75 그리고 최소 MOQ 얼마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MOQ라고 하는 거는 최소 내가 중국에서 가지고 오는 수량을 얘기를 하겠죠 여기 보면은 두개 이상 구매를 하면 은 된다고 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엔 또 사이즈가 좀 다양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사이즈나 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철로 되어 있는 건지 이런 걸 고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거를 골라가지고 옵셔널을 다 하겠다라고 하면 얘네한뭐 10개씩, 20개씩 들고 들어와 보겠다. 뭐가 잘 나갈지 잘 모르겠으니까. 또는 저 1등하는 판매자가 판매하는 저 개수 이런 게 리뷰 같은 거 한번 보고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총 해가지고 8 0위이잖아요 80개잖아요. 여기 80개를 적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 하나가 당 저한테까지 오는 데에 들어오는 비용이 이렇게 측정이 될거예요 하나당 한 2만원 정도에 수입을 해서 올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1 6 8 8은 우리가 직접 결제할 수 없으니까 이런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를 해줄 수 있는 다른 회사를 써야 돼요 저는 오늘 알리피드를 만나고 왔는데 알리피드에서 이런 일을 대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괜찮았어요 네 여기에다가 수입 대행이라고 신청을 해주면 여러분들에게 영수증 이렇게 끊어주면서 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사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구매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하는 데까지 지금 여기까지 봤어요. 그죠? 좋은 상품을 찾아서 그 내가 파, 살, 팔고 싶은 상품이 어디에서 내가 구매를 하, 구해올 수 있는지를 찾고 구해온 거를 찾았으면 이제 주문을 해야 되죠. 주문을 하고 나면은 이제 상품이 저한테 도착을 할 겁니다 거기까지 해주는 게 바로 이런 구매대행하는 회사가 해주는 거고 국내에서 구하는 거는 우리 집 주변에 있는 또는 내가 아는 또는 네이버에서 찾아가지고 저어그 뭐죠 아마 묘목 파는 가게 뭐 이런 거 찾아내가지고 제가 그 업체랑 어 가격 딜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우리는 어이 상품을 판매를 할지 말지 어떻게 할지 한국에서 할지 중국에서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찾아봐야 되는 거죠 어 이제 도매를 구해와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다 싫다 지금 중국에서 찾는 것도 싫고 내가 저 묘목 가게 가서 전화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싫고 그렇다 그러면은 나 다이렉트로 좀 만날 수 있는 좀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그 나한테 상품 공급해줄 제조사와 만날 수 있는 곳은 또 없냐라고 보면 은 셀러매치 라는 곳도 있어요 셀러매치는 어 이렇게 보시면 공급상품을 찾는 사람들과 상, 판매자를 찾는 그러니까 제조사가 또는 유통사가 판매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여기 상품을 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급사 상품 찾기 에 해주시면은 어 우리 이런 상품 가지고 있는데 팔 사람 찾습니다 뭐 이렇게 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상품 마음에 드는 걸 선택을 해가지고 저 이거 팔래요 라고 신청을 하면 승인을 냈을 때 여러분들이 상품 받아가지고 또 중개 거래를 할수 있죠 요즘 제조사들은 잘 파는 판매자를 잘 찾, 열심히 찾고 있기 때문에 그 판매자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일을 할수 있는 이런 사이트도 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요런 사이트까지 보고 어, 상품을 소싱을 하는 것 같아요 상품 제작이나 소싱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상품을 뭐 제조할 건지 위탁 도매로 할 건지 아니면 이런 도매사랑 연락을 직접 컨택해서 상품을 처리를 할 건지 그리고 음, 중국에서 수입해 올 건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상품 소싱 방법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상품이 이제 다 들어오고 나면 은 여러분들은 촬영이랑 디자인을 해주셔야겠죠 요즘에 사진을 직접 찍으시는 분들도 많지만 스마트 스토어 외에는 웬만하면 상품페이지 의 사진은 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약간 리뷰형으로 올리는 것도 되게 좋다면서요 라고 얘기하지만 너무 근데 정성 없는 정말 사진이 화질도 안 좋고 막 이렇게 올리는 건좀 좋지 않으니까 웬만해선 사진 같은 것들은 음 크몽에서 많이 구해사죠 그죠? 저도 크몽을 좀 추천은 해드리는데 하, 비싸죠 그리고 라우드 소싱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크몽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 상세페이지를 의뢰를 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막 올려놓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물어보고 그 사람과 단가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죠 근데 숨고라고 어, 하는 크몽과 비슷한 회사가 있죠 그거는 지, 내 위치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어, 주변에 뭐 이렇게 고수님 계세요 라고 해가지고 고수님들이 신청하는 거 요런 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리랜서랑 계약을 하는 프로그램 을 어, 당황했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회사 플랫폼들인데 어, 그런 곳 외에도 라우드 소싱이라는 것도 되게 좋아요 라우드 소싱이 좋다라고 말씀해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음, 라우드 소싱 같은 경우에는 경쟁을 해요 경쟁 그래서 내가 30만원에 상세페이지 만드는 거 지금 기획서까지는 다 나왔으니까 사진 찍어주시고 디자인해주실 분 모집합니다 라고 하면 은 여러 명의 디자이너들이 어. 저에게 그걸 제안을 해요. 나 이거 한번 해볼게요. 라는 걸 하면 그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정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죠. 어, 경쟁. 경쟁을 하면서 선발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네, 손쉽게, 음, 또 좋은 디자이너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성진님.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실물 안 봐서 다행. 어, 테티스님 오랜만입니다 m&비즈님 안녕하세요 메신님도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해줄 회사를 찾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은 미디캔버스 같은 사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 해주시면 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단계 디자인까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상품 등록을 해야겠죠 이제 상품을 등록을 해야 되니까 마켓 플랫폼에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쿠팡이나 뭐 스마트 스토어 등등 등등 가입하시고 네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마켓 플랫폼에 상품 등록할 때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 같은 것들 찾아보시면서 상품 등록하는 방법 한번 배워보시고 등록하신 다음에 항상 해야 되는 일은 순위 확인입니다 순위를 확인해 가지고 내가 올린 상품 제대로 잘 올라가고 있는가 이런 걸 확인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판매하는 상품 중에서 컨설팅하고 있는 상품 중에서 랭킹 추적을 계속 꾸준히 보는 상품이 하나 있어요 지금 요 상품을 꾸준히 보고 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어, 저희가 상품 수정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순위가 갑자기 안드로메다로 떠났다가요 그죠?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도 할수 있어요 그죠? 자 요렇게 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품을 등록하실 때 신경 써서 조금만 등록을 해주시게 된다면 순위를 무조건 이렇게 상위에 올릴 수 있으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상품 등록하는 거를 꼼꼼하게 어, 유튜브 영상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번씩 보시고 저도 2020년판 조만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 확인을 하시고 나셔서 등록이 끝났다면 마케팅 이제 진행해야겠죠 마케팅 진행할 때 SNS, 지인 찬스, 키워드 광고 등등의 다양한 광고들이 있는데 이 광고들 중에서 여러분들 직접 하실 수 있다면 직접 하시고 음, 직접 하시는 걸좀 추천을 해드리기에는 처음에 하실만한 거는 네이버 파워링크 나 아니면 쇼핑박스 정도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씩 해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초기에 판매하실 때에는 고객들한테 직접 전화도 하고 음 그러시면서 고객님 뭐이 상품 마음에 드셨어요 뭐 이런것도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인바운딩 마케팅 같은 것도 조금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마케팅 의 일환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주변에다 내 쇼핑몰 알려주는 거 요런 것도 꼭 해주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배송을 해야겠죠 어, 상품 이제 주문이 들어온 거를 배송을 할때 직접 포장하거나 아니면은 어 3PL이라고 해가지고 내 상품을 창고에다 넣어놓고 창고에서 알아서 출고되는 요런 것들 해주시거나 위탁도매라고 하는 도매 회사에서 알아서 상품 보내주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요세 가지 방식 중에서 일반적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화나 뭐 톡톡이나 카카오 채널톡 이런 상담채널들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상담을 하셔도 되고 어 상담하는 거 너무 피곤하다 또는 택배... 그, 그래서 그저 택배기사님이랑 계약은 어떻게 하죠? 어 택배기사님 계약 쉬워요 어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 집 주변에 있으신 집에 자, 제일 자주 오신 택배기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택배기사님 어서오세요 이제는 받지만 말고 이제는 보내기도 해보겠습니다 얼만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는 길에 한번 물어보시고 그러면 좀더 싸게 이렇게 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비싸게 주실 수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어, 예를 들어서 저는 소초동 사니까 소초동 어, CJ 택배 계약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블로그 글을 누군가가 써놨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데다가 전화를 해 가지고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얼마 뭐 단가가 달라집니다 유선으로 해드립니다 뭐 짜자잔 하고 나와있죠 소장 전화번호 어 소장님 성함이 백상인이에요 네 상인이시군요 네 요런거 계약 문의주세요 요런 것들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 보시면서 어, 택배 기사님들과 계약 한번 이야기해보시면은 좋습니다 아 <웃음> 성진님 2022년 첫슈퍼챗이에요 감사합니다. 오 사지타로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반가반가어서오영네 어서 어요 따비아우스님. 네, 네 칭찬들으면 원래 좀 약간 멈침멈칫하는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딤따당. 네 한껏 텐션이 올라갔다며 음, 네. 그래서 택배 계약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어, 그 외에는 우리가 쇼핑몰 이런 정보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카페를 좀 많이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자면, 음, 셀러오션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셀러오션. 자, 여기 셀러오션이라는 요 카페인데, 이 셀러오션이 60만, 65만 명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갑진강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요렇게 그 65만명이 있는 카페가 있는데 이 65만명이 있는 만큼 많은 정보들이 올라와요. 특히 이곳을 사용을 하시는 걸좀 추천을 <웃음> 드리자면 어, 이 사이트를 사용하는 걸좀 추천을 해드리자면 딱 하나 포인트에서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음, 오늘 나만 빡친 거 아니구나. 같이 빡친 사람들이 많구나 한마디로 공감대가 이렇게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쇼핑몰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거에 대한 커뮤니티에요 엄청난 커뮤니티 제일 우리나라에 제일 큰 그래서 이 커뮤니티에서 이야기를 들으시는 건 좋은데 여기도 뭐감론을막좀 있어요. 그러시니까 너무 막 여기를 맹신하고 여기에 뭐 이렇게 올라왔다 하던데 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웹디자인 그리고 사입해 주시는 분뭐 요런 것들이 여기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여기 대부분 직거래거든요. 안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에 사기꾼이좀 많아요. 그래서 안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럼 개인간의 거래는 이런 정보들을 좀 모아오는데 사용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런 데가 있고 그래서 요런 데에서 또 택배 계약하는 거 택배비 같은 거 여러분들도 좀 절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하는 거 전화 받기 싫다 라고 하면 네이버에 또이렇게 CS 센터라고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난 전화 정말 받는 거 너무 싫은데 뭐 이렇게 전화를 해 에, CS 어, 고객 고객 상담, 대행. 뭐, 이렇게 치시면, 어, 고객 상담 대행, 뭐, CS 대행, 뭐, 이런 식으로 뭐 해주시면, 뭐, CS. 어, 몇개안 나오네? 이상하네? 아, CA라고 있구만. 네, 요렇게 보면 파워링크에 광고가 엄청 많이 걸려져 있거든요. 이런 데에 들어가셔가지고 가격 비교 한번 해보시면 되고 저는 070 전화번호 사용을 해가지고 아톡이라는 회사를 사용을 해요 요거는 내 핸드폰에다 까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문자나 요런 것도 가능하고 통화그메시지 제가 일 안하는, 근무 안하는 날에는 전화가 자동으로 음성 사서함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 요런 것들도 다 대신할 수도 있고요 이런 대행하는 회사는 싼 데는 한 달에 만원 정도 전화 받아주고 좀 건수가 많다 라고 하면 은좀 많아져요 네, 금액이 한몇 십만원 정도로 올라가실 거예요 근데 그 외에는 금액 되게 쌉니다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물류도 마찬가지죠 3PL 하는 데가 어, 택배 물류대행 하는 회사들인데 여기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런 회사들 여기 다 한번 연락해보시고 뭐 견적도 한번 받아보시고 주변 분위기도 한번 좀 물어봐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은네 충분히 여러분들도 쇼핑몰을 하실 때 이런저런 사이트들 활용해가지고 어 여러분들의 일손을 조금 더덜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 세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혼자서도 하기 싫다 그런데 홈택스에 워낙 요즘 잘 나와있고 그래서 혼자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저 같은 경우는 머니핀이라는 회사를 사용을 해요. 머니핀이라고 하는 회사가 음그 세금 신고 대행 해 주는 특히 부가세 신고 대행해 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요 회사 사용을 하시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국세청에다가 바로 이렇게 세금 접수하는 거 바로바로 바로 하실 수 있으시니까 좀 추천을 해드리겠고 조만간 제가 요거 할인 코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카 코드 받으면 여러분들께 드릴게요 비대면 바우처도 아마 쓰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세무대리 기장 같은 거 여러분들이 대신 맡길 수 있겠고 음, 그리고 기타적으로는 인증이나 법률이나 신고 등등의 다양한 문제가 산재한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곳이 보통 지식인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에 유튜브도 한번 찾아보시고 지식인에 물어봐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쇼핑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쇼핑몰은 어, 판매자가 이렇게 일처리를 해요. 상품을 먼저 찾고 이 찾는 키워드들도 키워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조사를 하거나 잘 팔리는 다른 판매자의 상품을 보면서 찾아내거나 아니면 지금 TV에서 인기 있는 상품을 가지고 찾아내거나 어, 다양한 소싱 방법 중에서 어, 위탁 도매 사이트에 있는 상품을 가지고 그냥 상품을 그대로 사용을 하거나 요렇게 찾을 수 있죠 또는 주변에서 혹시 상품 가지고 있는 제조사들 있으시거나 집이 조금, 어, 약간 공장 단지랑 좀 근처다, 그러면, 어, 차 끌고 한번, 아니면 차 타고 이렇게 한번 쑥 돌아보세요. 또 가구장 단지, 뭐 아니면은 밭, 이런 데가 좀 근처에 있으시면 한번 쑥 돌아보시면서 거기 가, 거기에 있는 거를, 직접 판매하시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돼요. 거기까지가 상품 찾기. 이제 상품을 찾았으면은 이제 사입을 해야 되죠. 그들과 딜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상품 가격이나 협상 또는 중국에서 제조나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올 때는 이런 포워딩사 이런 데들을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네 그런 다음에는 뭐 구매대행을 하실 거라고 한다면 구매대행도 잘하는 배송대행 회사 어디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촬영이랑 디자인 하시고 그리고 상품 등록 하실 때도 신경 써서 등록하고 여기에서 시, 사실 쇼핑몰 판매자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 부분 상품 등록에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 여기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뭐안 중요한 게 없지만 안 중요한 게 없지만, 네, 안 중요한 게 없지만 이 등록하는 부분이 정말 신경을 써서 등록을 잘해야 위로 올라오니까 신경 써주셔야 하죠.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할 일들이 많지만 어, 업무 처리를 할수 있는 사이트들도 다양하고 찾아보면 다 나온다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쇼핑몰을 하셔도 괜찮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쭉 처음부터 끝까지 딱 가르쳐 드렸는데 그건 모르겠다 일수 있죠 그리고 상품 등록 같은 경우 요즘에는 뭐 대량 등록도 한다는데 뭐 프로그램도 쓴다던데 라고 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었던 대량 등록 프로그램이라고 대부분 알고 계시는 이셀러스 어, 알려드렸었죠. 이셀러스 같은 이런 회사도 있고 보시면은 뭐이지위너도 있고 비플로우, 토글, 뭐 사방넷, 뭐 샤플링 뭐 다양하게 있죠. 어, 이런 회사들이 하는 일은 하나의 쇼핑몰에 하나씩 다 들어가서 상품을 등록해야 되는 거를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한번 등록하게 누르면 마켓에 짜자작 하고 나가니까 그렇게 조금 상품 등록을 또 쉽게 할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이건 통합관리솔루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네,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리 창업을 좀 도와주는 프로그램들도 좀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도 많지만 도와주는 툴도 많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좀 떨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들 중에서 어떤 걸 채택해야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테지만 하나하나 해결하시다 보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으실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실패요. 싶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쇼핑몰 시작을 할때 뭐부터 해야 돼요? 라고 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쇼핑몰 처음 하시려면 사업자부터 내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보단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한다고 라 했을 때에는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혼자서 하는 조합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할 일이 많은 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 내가 이걸 사업으로 선택하는 것 괜찮겠냐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내가 이렇게 해야하는 업무들이 좀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한번 해보겠어 이 영상 어차피 업로드 될 거니까 어, 제가 어느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상품을 또 찾고 어느 어느 사이트에서 뭘 하고 이러는 거를 한번 이렇게 정지해 놓고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음...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